저기요. 저기 죄송한데 제가 네. 군산에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가이드 좀 해줄 수 있으세요? 아네 당연하죠. 제가 멋지게 군산 소개해드릴게요. 한번 이쪽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. 네. 저 따라오시죠. 아이고, 여기가 어디예요 네, 군 월명공원이에요. 월명공원? 네. 월명공원이 생긴 지 오리 겠어요아 네, 오리 됐습니다. 아,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네, 이쪽으로 해서 쭉 네. 올라갈건데, 네. 월명공원은 쭉 네. 올라갈건데, 네. 수세요 아, 수식탑. 네. 수식탑에... 아, 수식탑이요? 네. 어, 그 수식탑 운전을 다보인입 맞죠? 네. 월변공원이 역사는 얼마나 됐죠? 엄청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. 엄청 네, 긴역사 여기 지금 갈린게 보이시죠?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서 후시탑을 갈 거예요. 아, 후탑이요 여기 어우 실까 진짜, 아, 어, 진짜 멋있네요. 여기 <웃음> 다 보이네요. <웃음> 드셔보실래요? 아 예, 수미 씨가 일단 시식을 한번 해보시죠. 아한 번. 아 혹시 이게 뭔지 알고 계신가요? 아 이거요? 아 그러면 잘 알죠. 아잘 익었다. 제가 30년 전에 군대 군대 생활했을 때그 반합에다가 라면 뿌려서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. 많이 하셨는데. 네 연기 봐봐요 엄청 잘 익었다 잘 익었어. 네 올려드릴게요. 아예 고맙습니다. 네. 그 갈드님을 저기 라면 좋아하시나봐요. 아, 네 맛있죠. 그 라면에는 그공깃밥이 최고죠. 네, 같이 먹으려고 공깃밥이야. 많이 들였어요. 아, 그거 한번 보세요. 예, 이거 김치는 없어요? 아, 김치 없는 게 국룰이죠. 아유, 라면에는 김치지. 아, 그 라면 김치도 없이 라면을 먹으라 그래. 가져. 보세요. 날 이건 나 건너 드셔보세요. 아유, 아유, 잘 드셨는데 또 먹어보니까? 에, 네, 살균님 이거 쫙 드셔보세요 한 번. <웃음> 이쪽으로도 한번 와보시겠어요? 제가 군산에서 경치 끝내주는데 한번더 소개해드릴게요. 여기 앞에 보이는 대교는 바로 동백대교예요. 야경에 보시면 정말 더 아름답습니다. 네, 그리고 저쪽 바다를 건너서 있는 곳은 서천장항재련소예요. 아, 그럼 이 앞에 있는 거 뭐예요? 아, 여기는 수산물 시장이에요. 어시장 어, 이쪽에 저는. 있다는 얘기네요? 네 맞아요. 끝나고 또 태양노스가 큰거예아요 손에다 아, 쏘죠. 네 맛있겠네요. 여기 건너서는금란도예요아 금란도? 네. 여기 네. 아, 네. 네, 너무 멋있었어. 네. 자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? 아예 네, 그러시죠.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. 이쪽입니다. 예? 네, 제가 그래. 오셨나요? 아유, 그럼 이 말씀만 하고. 목마르시지 않나요? 제가 커피 하나 드릴게요. 한번 드셔 보세요. 아유, 저 때문에 이렇게 커피를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 역시 맛있네요 군산에서 먹으니까 진짜 최고입니다아네네 <웃음> 네,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더 아름다운 추억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,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멀리서 온 보람이 느껴지셨나요 아예 아, 좋은 가이드님 만나가지고 오늘 정말 군산을 잘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아 오늘 저 때문에 고생하시고 감사드립니다